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 4호의석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영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임무가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잘 기억하시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단 멈춤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22회 로또총 판매액 992억 원, 1등 당첨금 243억 원으로 5분이 당첨돼 1인당 48억 7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2,707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제주도 보리 수확 현장 찾아갑니다. 파란 물결이 아름다운 제주 바다. 또 다른 황금 물결이 섬을 물들였습니다. 바로 제주 특산물 보리인데요.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보리를 수확하는 데에도 복권 기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주는 농촌 고령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인건비 상승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농가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권 기금을 투입하여 농기계 수요를 축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돈의 영세농이 경제 면적의 약 70%까지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임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알곡도 안 떨어졌어요. 예. 네. 깨끗하게 그, 그 뭐, 아주 뭐잘 되졌습니다. 농기계 지원 방식은 대행사업과 임대사업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은 수확 및 탈곡 등의 농작업 현장에 직접 나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가가 직접 현장에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면 2일 이내 범위에서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행 및 임대는 어르신과 여성농가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 이루어집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수확을 해서 건조수매까지 다 감당을 해주니까 우리는 편하게, 편한 하게 마음으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는 강한 몸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 모셨습니다 네,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따뜻한 남자 양치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나눔을 아주 활발히 실천하고 계시죠 어떤 활동 하십니까 아네 연탄 봉사나 심장병 어린이지원 도시락 지원 등을 해왔고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태양열 후레쉬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몸짱 분들이랑 같이 힘쓰는 봉사 활동을 어, 하고 싶습니다. 네, 선행을 혹시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제가 부유하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낸 탓에 운영하는 체육관이 자리 잡고 나서는 어, 선행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서 선행하는 분들을 보면 어, 제 마음이 덩달아 따뜻해져서 어, 조금나마 도움이 되고자 실천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따뜻한 활동 이어가 주십시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터널에도 끝이 있듯이 힘든 시기도 곧 끝날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기운을 쫙쫙 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제 1023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 몇 번일까요? 14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16번이고요. 14번, 16번,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숫자, 29번. 네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네 번째 행운의 숫자, 10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35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18번입니다.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번제 1023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14번, 16번, 29번, 10번, 35번, 18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25번입니다. 지금까지 양치승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